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책임지겠습니다. 초보왕 시청하시고 연습장으로 고고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친구분들에게 자랑해서 데리고 오기. 그리고 여러분 멤버십도 관심 가져 보기. 그게 바로 초보왕을 도와주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 태풍스윙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소형 태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형 태풍은 손목을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손, 또는 손목. 그래서 그것도 왼손에 이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그세 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예 오른쪽은 생각도 하지 말고. 잡고, 이렇게. 태풍의 눈을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거의 다른 건 움직이고 있지 않죠? 이 태풍의 눈이 없으면, 할줄 모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중심적으로 샷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 불렀냐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라 그랬어요 오늘은 두 번째 기술을 배웁니다 중형 태풍인데 일명 팔뚝 태풍 입니다 그러면 손목까지가 지난번에 소형 태풍 이었다면 이 팔뚝 어깨 아래쪽 부분으로 팔뚝으로 팔뚝으로 어깨는 가만히 있죠? 팔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손목만 움직였던 걸. 팔뚝, 팔뚝. 물론 약간씩의 어깨와 몸통은 움직일 수 있지만, 팔에 위주로 가는 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이거 많이 해보셨어요. 뭐... 나나나마 계속 랄라랄라라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클럽의 무게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연습이에요 근데 꽉 잡아도 안되고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이 딱 걸면 이세 손가락 갖고만 놀게 돼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의 헤드스피는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시잖아요 딱 이렇게 서여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가막 꽝꽝 뭉치죠?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를 시켜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뭐 하고 오신 분들이랑 나공좀 치는데, 그럼 공잘 치면 저한테 뭐 하러 와? 그쵸? 근데 오는 분들은 힘들어도 하시라고 해. 세 손가락. 하나, 둘, 하나. 자, 이게 됐어요. 그럼 이제 오른손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오른손은 크게 내려올 때 보통 치는 데 역할이 많고, 저한테 이제 그래요. 골프를 치는 주된 손이 뭡니까? 아니, 왼손. 그냥 왼손. 그럼 여기에서 쭉 이제 중형 태풍이가 팔뚝을 갖고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목을 갖고 돌았잖아요 이제는 손목을 신경쓰지 말고 팔뚝만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팔뚝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팔뚝은 그냥 왔다 갔다 팔뚝은 이런 돌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대신에 손은 욕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의식 안 해도 돼왜이골락게 되고 있어 그럼 그냥 가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근데 이때 힘들어요 그러면 갈, 갔다가 왔다 할 때는 왼 엄지로 이렇게 밀어주면 더 쉬워요 왼 엄지 비켜줬다가 왼 엄지로 밀어주고 왼 엄지 비켜줬다가 왼 엄지로 밀어주고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왼손 지금 왼손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거의 역할이 없어요 왔다가 갔다가 팔뚝 갔다가 팔뚝 갔다가 팔뚝 갔다가 팔뚝 갔다가 같이 잡아서 잡았다가 왔다가 갔다가, 오히려 성가셔, 왔다가. 갔다가, 왼손 갔다가, 왼팔 왔다가. 자, 이런 이제 이게 중형태풍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의 위치는 가운데, 여기에서 소형태풍은 갔다가, 이게 이제 소형태풍이라고 했는데, 뒤집어서 덮어. 그럼 중형태풍은 뒤집어 덮어를 의도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팔뚝 갔다가, 팔뚝 왔다가만 하면 돼요. 자, 봅니다. 왼팔 위주로 가서 겨드랑이 어느 정도 붙여주고, 팔뚝 갔다가, 팔뚝 왔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에이, 어깨랑 몸통 다 쓰는구만. 그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곳이 팔뚝이라면 다른 부위가 써지는 건 이상 없어요. 이해되셨죠? 사람 몸이 딱 거기만 생각했다고 거기만 쓸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팔뚝만 신경 썼다 팔뚝만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팔뚝을 할 때는 억지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손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되고 있기 때문에 팔뚝만 그 컨닥팅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막 지휘하는 것처럼 갔다가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 가면 왼손 생각하고 팔뚝 갔다가 팔뚝 왔다가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팔뚝 갔다가 팔뚝 왔다가 몸이 돌아간 것 같다. 그럼 제가 이번에 뭐안 돌려 볼게요. 아예 자 그냥 두고 몸도 그냥 잡아 놓는다고 생각할게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지만 팔뚝 갔다가 팔뚝 왔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소형 태풍을 안한 분들은 전부 슬라이스라는 게 나요 어떤 식이 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왜? 이게 죽어 있거든태풍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로서의 자격이, 골프 스윙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골프 스윙은 반드시 태풍 스윙이어야 돼요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분명히 중형 태풍인 팔뚝 스윙을 할 때는 이것도 왼팔로 가는 건데 팔뚝을 돌리고 어찌고 하는게 아니라 팔뚝 그냥 오른쪽 보냈다가 왼쪽 보냈다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거들어 주고 왼쪽 보냈다가 오른쪽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볼때 어깨도 움직이고 있고 몸통도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팔뚝만 신경을 썼어요 그렇다고 팔뚝만 한다고 해서 다리 딱 잡아 놓고 이것만 해야지? 이런건 저는 권하지 않아요 팔뚝을 생각해서 움직였지만 어깨도 돌고 몸통도 돌았다면 놔두세요, 그는.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호왕이었습니다.